안녕하세요. 배우다쌤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명사 뒤에 붙는 해요입니다. 배우다쌤은 운동해요. 배우다쌤은 청소해요. 배우다쌤은 요리해요. 배우다쌤은 운동해요. 명사 뒤에 해요를 써요. 해요는 하다가 바뀐 말이에요. 대화할 때 사용해요. 해요는 행동하다, 움직이다 라는 뜻이에요.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배우다쌤은 인사해요. 배우다쌤은 공부해요. 배우다쌤은 생각해요. 배우다쌤은 전화해요. 배우다쌤은 아내를 사랑해요. 다시 읽어 볼게요. 배우다쌤은 운동해요. 배우다쌤은 청소해요. 배우다쌤은 요리해요. 배우다쌤은 인사해요. 배우다쌤은 공부해요. 배우다쌤은 생각해요. 배우다쌤은 전화해요. 배우다쌤은 아내를 사랑해요. 연습문제 맞춰보아요. 배우다쌤은 청소? 배우다쌤은 요리? 정답! 배우다쌤은 청소해요. 배우다쌤은 요리해요. 배우다쌤은 인사? 배우다쌤은 생각? 정답 배우다쌤은 인사해요. 배우다쌤은 생각해요. 배우다쌤은 아내를 사랑? 배우다쌤은 전화? 정답 배우다쌤은 아내를 사랑해요. 배우다쌤은 전화해요. 명사 뒤에 붙는 해요. 어때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연습해서 한국어 문장 모두 다잘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명사 뒤에 붙는 이에요 예요, 예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